주어 1 나오고, 동사 1 나오고, 여기 주어 2 나오고, 동사 2 나온다고 합시다. 이거. 이게 거이 뭐라고 해요? 목적어예요 그렇지? 보이지? 네. 이렇게. 이런 거를 뭐로 만든다? 자, 이렇게 한번보기 음. 타단이, 타단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지어이게 I think 네. 어, 그지? 네. 자, 봐봐요, 이제. 어, 1번, 2번. 자, 수동태 그대로 바꿔볼게요, 2번. 자, 목적어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대절이 전체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어, 맞지? 얘가 어, 목적어가. 뭘로 나왔어요? 얘가 이제 뭘로 된 거야? 주. 동서 원을 뭘로 바꿔야 돼? B plus BP로 바꿔야 돼. 맞지? 그리고 어떻게 돼? 주어 원이 바이프로 생기자로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바꿔봐. 바꿔볼래 빨리? 대절, 대, 타절 이전이 많이 스쳐야 서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어... 이즈 네, 단수입니다. 먼 단수가 나와야 되는 데 절이 주어로 나왔으 단수. 그리고 이즈가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즈. 네. 이즈. 네. 네. 피피는 네. 뭐니? 잉크야? 그안에니라또 Y, M. 네. 은이 네. I mean.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번에 뭘로 바꾸냐면 세 번째 위험. 자 앞에 대처이 주어이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죠? 가족 이틀 넣어주시. 가주어를 넣으면 나머지 쭉 써주면 되고요. 예, B 플러스 P, B 플러스 Y 이 플러스 주어 원, 플러스 대적 수칙.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 투, 동사 투. 네, 여기를 뭐라고 해 우리는 형식 주어. 즉 가주어라고 얘기하고, 여기 요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네. 됐지? 네.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해줬어요? 또 네. 해. 중요하니까. 요들내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 그대로 바꿔볼게요. 이리로 또 마이닝 아, 마이닝 여기다 써야 돼. 빈포스 피피 다음에 약 써야 돼. 그냥 아, 대초식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자, 어떻게 돼요? 가장 응? 그 다음에 이즈펜성펜성 됐나? 끝이야?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문이었요이요마문이라어건 뭐냐면 주요동사이에이에요마지이에요 주어 동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주어동이에어동사주이동사마지동문이에요단문으이에요마지막봐요이에요주어예이요아무막이게요어야주이속요주어막에요마지막이에주어지에요지막이에주어지요지요마지막 주어 요마지막 주어 요지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요 당연히? 플러스, b 플러스, b 플 b 되겠죠? 얘가 이제 수를 지배한 거야. 플러스, 어. 바잇, 주어, 원. 됐죠? 자요거뺀 뒤에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구루 가어가야되냐 얘가 나가면, 얘가 나가면 여기는 절이 아니라 이제 구루가 바뀌어서 여기가 투정사가 됩니다. 투정사요 동사 원인 건 바로 주어, 아, 동사2의 동사원. 끝. 됐어? 됐니? 오케이. 자, 다시 왔어. 요걸 바꾸는 거야. 그대 예문 속에서 바꿔보자. 어, 주어, 주어 속에 주어. 하자를 빼고. is, not. 맞죠? find me.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가 되는 애니까, 중점 플러스 원형이 뭐야, 이거? 비교. 그리고 엔서. 끝. 렇지 그죠아 맞아요? 네. 됐어요. 자, 이제 수동태를 우리는 했어요. 수동태 수동태 이외의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건드려보자. 어떤 거냐면, 얘들아 봐봐. 3번을 4번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네. 요걸 설명했는데, 지금은 나는 다시 뭘로 원래 능동의 이형식을 다시 단문으로 바꾸는 요것도 자, 본문이었다가 단문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얘도 본문인데 단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 우와 위에거단문은 어떻게 바꿀까? 주호동사 두개 중에 동사 하나를 준 동사로 바꾸면 단문이 돼요 동사가 두 개니까 본문이란 말이에요 바꿔서 간단해요 주호원 어떻게 해요? 동사원 됐죠? 얘를 목적으로 빼는 거 <웃음> 그럼 얘는 뭐가 돼? 목적보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친 중이지 목적어와 목적보는 바로 뭐라고 하죠? 그, 주어 동사 관계. 주어 주격 보호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됐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뺀다고. 얘를 뭐로 뺀다? 자, 내가 목적격으로 뺀다. 그럼 그렇구나. 얘는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어가 그죠? 와. 어떻게, 어떻게 쓴다?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쓴다? 응. 문투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쓴다? 특정으로 썼습니다. 특정 풀어놨어. 통정수. 네. 네. 해볼까? 요 보자 해볼까? 자, 네. 5번입니다. 위에 거. 아이. 마지막이야. 띵. 자, 타잔. 목적도 역시 타잔이죠? 목적도. 격 다음에 여기. 동사 통사 쓴다. 이 다음에 동사 오, 끝. 됐잖아. 오형식이 되어버렸어. 오형식 삼형식이었는데 삼형식의 목적어가 절었어 그럼 뭐야요 오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든 동사가 다 그렇지 않지만. 알겠죠? 어, 특히 이렇게 사고 동사, Think, 이런 것들은 서 u 드 p o 스펙트 x 이런 건다 가능해요. e 스펙트 어. c t 삼형식이 오형식이 될 때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연일 그면 절의 수동태까지